오늘 동생 가가랑 가가스랑 영동에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러 왔고 <웃음> 여기 소개해 줄수 있어?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? 어. 서서금 아, 박서든 박서는 어떤 음식인지? 어. 박수는 뭐 전통 방식이라고만 할수 있어. 미트볼이야? 응, 음, 미트볼. 닭으로 돼 있나? 그게? 닭, 아? 닭이야? 아, 박수는 여러 종류가 있는 데 아. 닭고기, 소고기도. 소고기도 있고. 그리고 어 인도네시아에서. 응. 아무 대불이면 소고기 박수. 고녕입니다 와, 사람 진짜 많이줄 줄다. 옛날에는. 여기 오면은 중국어밖에 안 들렸어. 아, 중국 사람들이 네.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야, 지민 히피볼 스테이 축하해요. 네. 와, 9 5년생에 나보다 어려? 오메. 하나 네. 없어 어. 뭐있데 지민? 도철. 야, 대박이다 진짜. 와. 어지민. 저 <웃음> 재밌는 거다. 와, 대박이다. 아, 저거 한번 찍고 가야겠다, 진짜. 와. 야, 대박이다, 진짜. 성당은 알아? 몰라. 성당이 응. 카톨릭 그거야. 아, 모스크가 다봤어 <웃음> 아, 가 봤어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, 교회? 어 맞아, 교회랑 비슷해요 캄풍쿠라는 말레이시아 레스토랑도 있고 여기 박서부조가 인도네시아 식당인데 바로 붙어있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남산타워까지 와 여기 진짜 인도네시아 식당같이 생겼다 글씨도 다 음. 한국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, 이거? 아, 진짜 여기는 한국사람보다는 들 <웃음> 외국인들이 많다 응 어. 여기 한생 어, 인도네시아 분들일 것 같아 은 박소랑 아시고랭이랑 그냥 밥도 있고 음, 이거 줘 <웃음> 주...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 이거 아 부탁... 이거 네 적었어요. 한국말 잘하시네요. 아 네. 잘하기는. 차베 소스네요. 차베가 고추란 뜻인데 이거는 그 간장 아닌가? 그거 뭐지? 음 응, 케찹. 아니 케찹 케찹. 이거 어... 원래 없어. <웃음> 이거는 맵게 먹으려면 먹는 거고. 발 산발. 이게 선발이지 응. 어. 이거 안나 <웃음> <산발. 산발. 때문> <때문> <웃음> 저게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케찹입니다 한국의, 한국 케찹은 원래 빨갛잖아 나는 처음에 그거를 케찹이라고 불러서 아 맞아 맞아 차배는 안 넣어? 이거는? 응. 아니야? 삼바림 주문해? 진짜 맛있어. 거의 다 먹었어 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 <웃음> 인도네시아 사람인 니냐분앞으로카 갈까? 가자 진짜 맛집 푸드카 잘 먹었습니다, 마카시. 와. 너 굉장히 도도하게 생겼구나. 어, 뭐? 너네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. 오이 자식. 뭐지? <웃음> 우리 먹을 건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